자, 사용. 그럼 저엑스에다 꽂아야 나 봐. 우와!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그거야. 짚라인, 그렇지. 가가 가. 가데 괴물 가, 가. 있어, 괴물 있어. 어? 안에 괴물 있어. 어안 어, 가. 아물 채고 가야지. 아야야 구라야. <웃음> <웃음> 와 근데 얘 탈출을 했는데 구라였네. 열쇠 있다. 입구 열쇠 나이스요. 여기 또 지금. 아 여기 거 길이 있다. 있네. 아 여기 길. 좋아. 아 일로 바로 연결. 아 좋다. 편하다. 오 괴물 있어. 괴물 있어. <웃음> 입구 열쇠. 고. 와. 좋았다. 드디어 열었다. 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디토 이 자식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가 지금. <웃음> 그니까 혼자서. <웃음> 그니까. 아, 오랜만에. 야 올라왔다.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연결되는 길다 열어버리고 그 다음에 감옥 열쇠도 찾는 거야. 아, 여보. 뭐 휴먼풀플랜. 갑자기. 휴먼풀플랜 느낌이 갑자기. 근데 망치가 필요하대 여기는. 망치? 망치 우리 있나? 건물 망치밖에 없는데 나는. 아 망치. 하긴 <웃음> 점프? 아 점프 오, 오, 어 p 기고 점프? 어 점프? u m p a jump, a j u m 기 a jump, 이 jump, a jump, a jump, a 에아 m 당 a 아, u m p 아 jump, a 뭐뭐 아, 아! 어, 아, 진짜 m p a jump, 어. 요 그물 p a j 내 m p a jump, a j u m 기 a 기 u m 어 a jump, a jump, a j u 어어 어. 오케이. 어? 여기 뭐야? 여기 톱니바퀴가 필요하대 기다려봐 나 올라왔어 오케이 어? 동화줄 한편이 내려주세요 해봐 내려주세요 이쁘게 귀엽게 깜찍하게 빗소라 아, 내려주세요 그래 <웃음> 나도 있어요 빗소라 내려주세요 그래. 연비는 타한편이 타면 안올려줌 <웃음> 상처 얻어 어. 올려주세요 깨까지 <웃음> 타 같이. 지비싸라 어, 근데 여기서 음. 얻을 거 얻었으면 어 망치다 망치 오. 그리고 톱니바퀴 어 여기 톱니바퀴 있다 어 그래 아 여기 톱니바퀴 아다 아, 꼽아 이걸 땡기면은 음. 저기 이렇게 막쭉 온단 말이야 저걸 타고 가야되네 우리가 여기에 톱니바퀴를 올리래 엥? 아 태엽을 어딘가에서 얻어서 저기에서 어... 태업을 놓는 거다 연비가 아까 망치로 뭐 깨부수는 데 있는 거 거기 알려주세요 빵! 빵! 빵! 우와! 우와! 어? 어? 올라프? 어디서 말하고 있어 이 사람? 저기 있다! 오른! 야 근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올라프 뭐야 어디가? 그니까 브림스톤 <웃음> 브림스톤 <웃음> 야 이거 뭐 1, 2, 3 이건 뭐냐 이건 또? 나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아 운반! 태엽 태엽 태엽 태엽 태엽 태엽 태엽 아 태엽. 거기서 태엽 하, 해가지고 저기다 올려주는 건가 보다 1, 2, 3, 4를 풀어야 돼 아~~ 어허? 밑에 있는 상자를 이용해서 아. 올라가야 되네 다시 근데 문제는 태엽을 드는 순간 점프가 안돼 무거워서 이거 올라가서 저거를 내려야 돼저 판을 저 엘리베이터 같이 생긴 거 있지 중간에 아, 아. 3번 3번 주머니 근데 얘를 어떻게 옮겨야 돼? 같은 층에 있어야 되나봐요 아 그렇구나 이게 순서가 아닌가? 그러면 저 쟁반에서 뺄순 있어? 해볼까요? 응어 제거돼요 두개다 빼볼까요? 두개다 빼봐 아아 아, 이게 어나나 잠깐만 그래 그래 어 가만히 그래 그래 있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래 나 1번은 삽입했어 그 다음 1 제거하고 그지? 그러면 오. 이제 태엽 옮겨서 저거를 놓으면 돼. 응. 그렇지. 어, 네. 길 열렸다. 좋아예. 태엽 거기다 올려줬어? 그... 그 접시에다 올려야 되는데, 이 태엽을. 네. 저기다 올려. 지금 어, 보니까 올리면. 3명, 이나 가져오는 거 같은데. 아, <웃음> 아, 아 내, 내 것도, 것도 받아갈 내 것도 받아가! <웃음> 오케이 엘리베이터 수리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어! 아 그러면 우리 그냥 내려가도 되나? 엘리베이터 고쳐졌으니까 아니 아니 요거 그물 타고 와요 내가 이거 올려줄게 끌어올려줄게 좋아. 연비 그물 타고 갔어? 나 아예 집 안에서 오래... 혹시 갈수 있는 길이 있나 싶어가지고 음서 바로... 음... 아... 음서 음서 바로 뒤돌아서는 내 아들들 <웃음> 가슴에 묻었다고 <웃음> 어? 야 엄마랑 고 이거 올라가는 건데? 어? 어? 야2 6층 와버렸는데? <웃음> 아 어두워 근데 어 어디다 두는 거야? 아, 그만해, 대토야. <웃음> 어, 저기 있다, 사람들. 오, 오, 오. 오, 야, 비어, 비어, 비어, 비어, 어! 비어. 어! 얘 붙다는데. 예, 피해, 피해, 피해, 피해. 어, 피 피해, 피해. 와와와와와 와. 평. 어? 여기 보면은 어. 벽에 그림 같은 거 있잖아. 어, 어. 여기 다 상자 쌓아야 돼. 왜? 이거 아, 쌓고 올라가는 거야. 저 위에 있네. 어. 야제활못 쏘냐, 제한테? 내가 열쇠 부 얻었어 나이스 아 전개 창고 열쇠 창고 열쇠 좋아 와우 와우 오케이 아 여기 또퍼즐이고만야저 쳐다보는 눈들 아, 봐 하이에나 세 마리 이거 들어가야 된다 일로 여기가 길이다 근데 우리 마실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나 모르고 그냥 그냥 나 무지성 들어왔는데 얘들아? 아, 아, 또. 아 엄마 엄마 끌려간다 아야 야나나창다 썼는데 망했는데? 와! 야 이거 다 죽는다. 야 이거 우리 나가야 돼. 나 올라왔어, 나 올라왔어, 올라왔어. 안 돼, 터진다. 자, 어, 아, 점프, 점프. 아, 아, 나주세요, 에, 나주세요, 에, 아, 나주세요. 아, 아. 죽었어? 아, 아, 개같은. 아, 치... <웃음> 잠깐만, 너도 죽으면 안 놔라. 돼. 놔라, 놔라, 놔라, 일로 와, 일로 와. 지금이 바로 산체스가 출동해야될자다 <웃음> 살리긴 했는데 이거 나가는 길이 없어 기다려봐 물통을 한 4개씩 만들어갈까? 아니 근데 어, 물통 뭐한 2, 세통씩만 채워도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하나 만들어도 나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해초가 없어 한세개 들고 있는 사람 누구 있는 거건 알고 있긴 한데 일단 그러니까 세개다 음... 들고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음, 그게 나야 뭘 얻으려면 근데 아까 하던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웃음> 이 물병이 안 보이세요? <웃음> 주세요! <웃음> <웃음> 내놔 <웃음> 내놔 이러고 있어 근데 여기는 우리가 깬 거야 그럼? 응 음. 아하 일로 올라가서리 여기선 뭐 얻었어 그러면? 여기서 뭐 아무것도 못 얻었어 올라가야 돼 이제 어디로 어? 저기 있는데? 여기 얘 있잖아 네? 에? 나 투디했어 아! <웃음> 야뭔 소리 하나 했어? <웃음> 야 저거 봐와뭔 <웃음> 짓을 한 거야? 저 와이 번 있어 에이. 뭘 만든 거야 걸... 어? 야얘 먼저 갔다 라미 클 났다 산체스 먼저 떨어졌다 오 산체즈? 오케이 산체스 산체스 먼저 보내자 우리 산체스 화이팅! 산체스 화이팅! 산체스 화이팅! 안팬이랑 <웃음> <산체즈 화이팅! 웃음> 안 i g h 이 i n g s 몸통 박치! 기 <웃음> 알파! 라미 오, 이겨라! 오, 라미, 오, 이겨라! 라미, 알파 이겨라! 라미 이겨라! 어! 라미야, 라미 이겨라! 라미 i you're out! Lami, you're out! Lami, you're No. 야 이거 근데 때리는 느낌이 안 난다. 피가 안 나. 어. 근데 너무 딱딱한 느낌인데? 아니요. 딱딱히 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저 빛이 사라질 때 때려야 돼 이기면 맛있는 간식 준대요. <웃음> 어 안쪽으로 주나요? 피하기? <웃음> 여기서 또 나한테 오겠지? 안쪽으로 피하기? <웃음>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이제. 아나 죽었다. 언제 반짝이는 거 없어지냐? 어. 아, <웃음> 그려줘려가갈 수가 없어. 다갈 수가 없어. 물렸다. 비리도 물렸는데? 나 죽었어. 아, 그래? 기다기다로 나와. 그렇지. 지금 지금. 됐다! 오! 길게 와. 눌러 집기랑 알파의 머리. 나 알파 머리로 변신. 와! 진짜 크다. 야, 네가 써봐, 나 궁금해. 아, 진짜 빠왔네. 야, 엄마를 그렇게 누가 접어들래? 엄마야, 우리 엄마. 애, 일단 살려야지, 가서 또. 에, 갔다 올까요? 어. 엘리베이터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어, 그럼 저쪽으로 가야겠다. 그래,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야, 이거 알아? 마지막으로 와버렸는데 우리가? 잠깐만. 얘, 우리 빌고 있어 우리한테. 오, 어야야야야 어? 얘안 죽었는데? 잠깐만. 내려가. 죽이네 티타늄 고리? 얘 어디로 도망가? 어? 티타늄 여기 걸려있다. 네, 어? 저기 걸려있잖아. 걸려있어? <웃음> 아 했는데. 여기 걸려있구나. <웃음> 감옥 열쇠. 감옥 열쇠. <웃음> 어 죽어 엄마. 죽어. <웃음> 당신의 목을 가지러 왔소. 야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 안에 그러면 갇혀있는 게 이제 한내나뭐 디투도 갇혀있으려나?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열렸어. 오. 오. 근데 라디오면 개 빡칠 것 같은데. 아. 오! 오! 오! 오! 바다가 명을 통째로 파괴했 생존자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무릎을 굽히지 않았다. 잔해 속에서 전방 정찰병이 태어났고 희망을 되찾아 왔다. 아, 이게 캐릭터들이네. Now 올로프는 가둬 두고 이제 미래에게 하는 거지. 아. We a 스카우트를 전방 정찰병이라고 해석을 해 놨네. <웃음> 와! 여기서 이제 새롭게 희망을 시작할 거다라고 하면서 야, 엔딩이라니 어? 오. 잠깐만, 누구에게 말하기 지금 나왔는데 방금? 어, 어. 여기있다 당신이군요? 아, 이제 여기가 우리의 마을이 된 거야? 오. 오. 오, 우리 여기서 살아요? 여기 있다 이새끼 형! <웃음> 대토 이 새끼 여기 있어. 그래 이 똑똑한 놈. 야 대가리부터 박아라. 나가지가 <웃음> 없네. <웃음> 아하. 우와 여기 먹을 거개 많아. <웃음> 대박. 우와. 너네 이런 거 있었으면서 왜 우리한테 안 줬어 진짜. 감자, 감자, 생 감자. 남자 갖다 감자 버려. 진짜 갖다 버려 진짜. 올라프 갇혀 있다. 맵에 보면은 상자 아하. 있거든요. 어. 올라프 앞에 가려두자. 올드 베이스로 이제. 올라프 가려. 시야 어, 차단 이기면. 이기면 간식 준다며. 그 간식은 늑대한테 주는 거고. 아. <웃음> <웃음> 우와 아, 이거 뭐야? 뭐야? 와 여기 향신료도 많아. 근데 엄마 수박에 코박고 먹으면서 <웃음>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웃어 보이잖아. 저희는 또 저희들의 모험을 시작할 까요 레프트!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들의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들의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딴딴딴 엔딩고 대토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이거보다 훨씬 나은 문명을 만들어뒀을 거야! 가자! 바다로! 이렇게 꼬진 데선 살지 못해! 엄마는 남아있을게 <웃음> 그 이유도 나왔나? 내가 뭐로 지나갔나? 물에 잠겨버린 이유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거 해야 되나? 이제 여러분들 또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웃음> 여러분들이 <웃음> 생각하는 레프트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왜 이렇게 아프다니한편이이새끼아 <웃음> 대위에서 날문게한 팬이었구나? <웃음> <스타라이구. 웃음> 아라우 뭐야 한 팬이 하려고 했는데 케빈 t 인데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몰랐어 아! 알았어 난한 펜인 줄 알았어 버렸어형이 <웃음> 새끼 나. 아 그만 아파요 아! <웃음> 바로 눕는 거봐헤링패터 네. 쓴다 헤링패터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한 펜이 그래서 어디 있어? 한 펜이? 엄마 제반 휴게다가 잠깐 놔뒀다. 엄마, 제가 담배 피는 거 비밀로 해줄게. 제발 한번 살려. <웃음> 야, 내일로 <너 이리> 와. <웃음> 아, 야, 연비야, 나 줘. 내가 한 편이 잘 처리할게. 그랬다. 그것이 한 편이의 마지막 모습이었하 <웃음> 한이쿤 왜 이렇게 슬퍼 보여? 하니쿤 이제 마지막 기념 잡아먹을 거거든.